식당에서 예약 식당에서 예약 어서 오세요. 예약하셨어요? 어서 오세요. 예약하셨어요? 아니요. 안 했어요. 아니요. 안 했어요. 죄송하지만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. 죄송하지만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. 예약. 예약. 안 했어요. 안 했어요. 조금. 조금. 기. 다, 리, 다. 기다리다, 기다리다.